자 레인저베 노핸드 레이싱 대회 준비 기아 일단 놓고 출발 3단 빨리 가는게 유리하다 사단은 인코스 찔러야지 인코스 찔러야지 아이씨 거기 안서? 야 이거 혼돈의 카오스인데? 거기서 <웃음> 거기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코너에서 줄여야 돼 코너에서 UV라운드 이 코스 찔러야지 이 코스 찔렀다 어! <웃음> 라바콘 쳤다아 성진이 못 이기겠네 저왜 저래 빨로 오, 위험했어, 위험했어. 오, 기웃뚱기웃뚱 아, 영미 잘 따라오네. 아, 뒤에 뭐야? 야, 아시 야. 아, 손자 았잖아